Max's eyes are filled with tears as he finds out that he came in second. Max's eyes are filled with tears. Be f i l l e 로 가득 차다 눈물로. 기뻤을까 슬펐을까 뒤를 보니까 뭐뭐 했을 때뭐뭐할때에 s 는 뭐예요? when과 같다 랬죠 접속사 따라서 주어 동사 나왔어. 주어 he finds out 동사 알다 라는 소리야. that, 그러니까 이때는 접속사예요. 생략이 가능하고요. 어, 접속사 t h 과그 관계대명사 t h 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사고, 여긴 동사죠. 예, 이거는 접속사지 그러니까 뒤에 역시 접속사 뒤에 도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지. 자, 무엇 알고 눈물이 가득 찼나 볼까? He finds out that he came in second. 2등으로 음, 들어왔다는 얘기죠. 2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자. 눈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분은 기쁜건 아니고 좀 슬픈거지 실망하고 No need for tears, kiss, s a s a man's voice 네, 남자의 목소리가 이런 말을 하네요 No need 필요 없어 라는 소리인데 for 뭐뭐를 할 tears, 이거 for는 전체다니까 명사가 나와 tears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단다 울 필요 없어 울지마 이런 표현인데 No need 이때는 앞에 there's 이게 생략된거예요 뭔말 필요가 있다, 없다라서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there is no need. 필요 없어. 울 필요는 없어. 아이야, 얘야. 라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말하는데요. Max can't believe his eyes. 믿을 수가 없었어. 이 문장 위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누가 있길래. The man who is standing in front of him is e l d e Richards. The man. 해놓고 선생사 해놓고 주격관계대명사. 이렇게 또 수식을 하죠. 자, 주어의 관계사절이 이어질 때는 두 번째 동사에서 끊으라그랬어요 여기까지가 관계사절. s in front of him. 그 앞에, 여기서 him은 맥스지. 맥스 Max 앞에 서 있는 그 남자는 is. 이게 동사 바로 누구냐? 엘셰 리처얼즈예요. 그가 만나고 싶었던, 그지 유명한 카리스어 Thank you. 감사합니다. But I'm not the winner. 하지만 저는 우승자는 아니에요. 라고 says, says Max. Max가 말하죠. It was a real close race. 정말 아주, 음, 가까운 경주. 이때 close는 간발의 차이로, 뭐, 승부가 결정이 나는 아슬아슬한 경주였어. even though, 이게 되게 중요한 접속사예요. 예. 비록, 뭐, 뭐, 일지라도, even if, even though, 뭐, 이렇게 바타, 바꿀 수 있는데, 비록 뭐뭐지만 비록 니가 didn't win the race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y you o did your best, do your best가 최원즈 최선, 베스트가 최선을 다하다 소유격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음, 동사니까 과거니까 그냥, did. 넌 최선을 다했잖아 That's the thing that counts that 그것이 뭐한 것이냐면 이런 것이야 자 c o u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를 세다 카운트가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예, 승리한 거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란다 예, 여기 선행자 the 을 주격 관계되면서 t 예, a 얘가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 자리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란다 says a l g e r i Church 라고 말했어 Did I do my best? Did I do my best? 자 내가 최선을 다했나? 라고 스스로 자문하해 보는 거예요 이때 d i d 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때 두 이게 원형이고 이때 d i d 하다라는 뜻 없어요. 이 did하고 같지 않아. 예, 네, 이거는 조동사 의문문 때문에 들어간 거야. Did I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했던가? Thanks, Max. Max 생각합니다. After a moment, 잠시 후, i smiles 미소를 지어요. Yeah, I guess I did. 그래, 나는 그랬지. 이때 did는 Did my best. 재산을 다했지라는 것에 대동사예요. I did, 그랬지. 어, 비동사였다면 was 이렇게 쓰는데 지금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라서 did로 받아야 돼. 자 내용 잘 익혀두고 접속사, 뭐, 주격관계대명사, 지각동사 이런 것좀잘 공부해두세요.